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안녕. 여긴 어디예요 바다가 있고 잔디가 있고 아, 그렇습니다 후. 여기는 여러분 부산항대교 밑입니다 여기는 부산항대교 부산항 밑입니다 야 여기 부산항 밑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웃음> 아 너무 좋다 내목소리 들리나요? 후. 오늘은 세계일주 준비물 예, 배낭에 넣을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샀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뷰 고기하게 장갑 끼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을 저희가 좀 찾고 찾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침낭입니다 여자손 두개 정도 반고의 플라넷 50입니다 가볍고 작고 벌레를 피하기 위해서 베드버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자식 베드버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산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 100, 150 있는데 지금 비닐봉지가 날라갔네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네, 비닐봉지를 주우러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타올. 수건 두개 보여드릴게요. 하이, 하이! <웃음> 자, 일단, 미디엄 하나. 이게 미디엄 사이즈. 여자 작아요. 손보다 작아요, 진짜.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아담하다. <웃음> 스몰은 진짜 무슨 완전 장난감. 약간 손가락 한마디 정도. 진짜 작습니다. 포즈 타올 많이 들고 가시라고 하는데, 코쿤 겁니다, 코쿤. 울트라 라이트. 마이크로 파이버 타올. 사이즈 M이랑 S랑 두개 있습니다. 미듐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타월보다 조금 더 컸어요 하이하이하세 번째 옷걸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 하나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옷걸이는 기본적으로 옷걸이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해가지고 빨래 놀기 위해서 옷걸이를 일단 준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옷걸이라는 것은 옷을 걸어야 되겠죠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걸이 옷을 걸면 옷걸이가 됩니다 예. 이게 아, 이렇게 사이, 줄어듭니다 하이하이 크 복대입니다 안전하게 여권이랑 귀중품 같은 거 약간 돈, 여분 옷 안에 비상용으로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포매치기치 말이 <웃음> <웃음> 저는 말이 길지요 <웃음> 항상 힘듭니다 편집할 때 어. 불법 스키밍을 막아주는 안전한 복대 음. 그러니까 요건을 넣었을 때 요건을 스킨 스캐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기가 약간 이런 느낌. 요 안에 넣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제 복근을 못 보여드리겠고 지금 복근 너무 빡세니까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얇게 이렇게 딱 사는 거죠. 촉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예,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 이런 느낌. <웃음> 여행용 파우치예요캐리어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가장 편리하게 사용했던 스타일의 여행용 파우치여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코랄색, 남편은 네이비색. 남편은 네이비 아닙니까? 우리 남자는 네이비. 몇개 있지, 이거? <웃음> 8개 있습니다. 총 안에 구성품이 8개 파우치가 들어가 있고, 조, 그 크기별로 들어가 있겠죠. 배낭에 넣으시기에는 좀 정리하기가 좋다. <웃음> 그 다음에 보시면 알약, 알약통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서 넣을 수가 있죠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일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것들 이렇게 어,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편하십니다 음, 워시팩으로 구매했고요 뭐 화장품이랑 그리고 클렌징 이런 건 따로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워시 종류랑 화장품이 많은데 어이구... <웃음>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하고. 이게 제 거네요 이게 제워시팩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걸수 있는 스타일로 샀습니다. 그리고 안에 정리가 되는 스타일로 샀죠. 워시백 하나, TSA 락 기본형 두 개, 기본형 두 개랑 그 다음에 와이어형 두 개. 이거는 배낭이나 이런데 걸겠죠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와이어. 이거는 만약에 둘다 기차를 타고 가다, 가거나 할때 뭐 화장실을 간다 할때 배낭이랑 배낭끼리 묶어놓을 수도 있고 배낭이랑 그 좌석에 묶어놓고 못들고 가게만 하는거 못들고 가게끔 하는게 두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배낭끼리 걸어놓는게 좋고 요거는 이제 그 좌석에 딱 걸어놓고 못들고 가게 어, 도둑질을 못하게 위헌에 어, 방지한다 예방, 예방 방지 느낌.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는데 회심작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렇습니다 모기장 모기장입니다 모스키토 어디꺼냐면 이것도 코쿤입니다 코쿤 사이즈가 약간 제 남자 손바닥만한 사이즈 고 울트라 라이트 화이트 더블 사이즈죠 숙소 중에서 모기장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 모기장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하다가 아까 타올이랑 똑같은 브랜드 코쿤 굉장히 콤팩트하고 가벼웠고 튼튼한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거 있죠? 모기에 물리면 좀 위험하니까 면역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등등 기로 전염이 되는 게 많으니까 배낭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맞나요? 아무 말대답 네, 배낭은 배낭이 더 중요한데 좀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기장 하나 부피가 커서 잘못 들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중에 꼭 구입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와이프가 부산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씩 고쳐 나가려는데 도저히 제가 안 되겠어 가지고 지금 바로 고치도록 오늘부터 바로 부산을 말 쓰도록 제가 한번 유도를 해 볼게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스타트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부산여자입니다 이상하게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거지 <웃음> 방금 큰 개가 <게> 지나갔어요. <웃음> 저는 여유부부의 부인입니다. 아, 어, 알겠다 똑같은 소리만 자꾸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웃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말로. 솔말도 아니죠. 부산말도 아, 소산말이라. 아니. 서산말이라는게뭐 있다는 것 같은데, 약간. 저도 편집하면서도 힘들고 와이프도 이야기하면서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그렇죠? 모두 힘들다, 아이브리바디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마지막 인사 와이프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오늘 리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께. 아니다. 여러분. 어. 아, 이상한데? 에빼레빼레빼.